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일단은 무료 무료 뽑기 뽑는다 뽑는다. 혀를 당겨라고 자 혀를 당겨. 이게 이제 캐릭터 나오는 뽑기 같지? 어우 여기 무슨 뭐게 신명나게 이게? 자. 뭐 어, 나왔다 메가 레어 메가 레어 애매한 거 아니야? 울트라 레어가 좋은 거 아니야? 슈퍼레어 메가 레어 슈퍼레어 트롤 줘. 여기 뭐가 좋은 거니? 그냥 레어 레어 레어 메가레어가 좋은거야? 이거 뭐야 씨. 쓰레기 같은데 이거 꽝걍레오걍레오 저거 메가레어 확정이래요 하나만 더 나와라 그럼 슈퍼레어 이거 걍레오뭐 이것저것 나왔어 이거 하라고? 아이거쇼? 저기 제이, 이게 뭐지? 레오, 레오, 슈퍼 레오, 레오.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와도 레어. 레어 레어 레어 레어 레어 이거를 온라인으로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야? 요거는 뭐야 소환 티켓으로 야 이거는 근데 레어 뭐야, 도대체. 요거, 요거? 우라, 다 써, 씨. 예제, 에게원나블이잖아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나루토랑 블리치는 형이랑 안 맞는 것 같아 레어